이 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? 나도 이 판도 해볼래 했거든? 아니 그냥 렉초내 걸려 그냥 노란 핑이야 맨날 나도 왜 그래 일단 서로으로 운동을 하는데 봐봐 이거 버벅 존내 걸려 으 버벅거려 약간 뭔 느낌이냐면은 양쪽 다리하고 양쪽 팔에 어 모래주머니 한 10kg짜리 붙여가지고 한 40kg 붙여서 게임하는 거 같거든요? 아주 기분이 역합니다 일단은 용병이 잡고아맞아 이거는 뭐 안맞을만 했죠 플래시로 타격해가지고 존재감 채워주고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뭐아 아직 내가 아니었으면 좀더 어, 좋은 결과 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, 아쉬워 야, 오늘 영상은 약간 하수연이 예, 주된 목적이고요. 아이, 좀, 뭐지? 아이, 이러면은 좀, 영상 올릴 맛도 안 나. 요즘 편집한 거 지금 많이 올라, 많이 쌓였단 말이야. 근데 요즘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, 선상계 매칭들 많이 만났는데, 못 올리는 심정을 아십니까? 어, 아주. 아, 그래가지고, 그냥, 이렇게 빡킴면 맞자 뭐 딱히 얻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. 그냥, 다시 늦게 우산이나 하려고 그냥,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긋하게 올라가면서 여유로운 우산 캠퍼스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렉걸리는 음. <웃음> 똥, 똥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생존자도 겸사겸사하면서 어. 과거 우산 어우 우산 녹슬었던 우산 실력도 다시 가다듬으면서 야무지게 하는걸로 자한대더 안돼 솔직히 내가 이렇게 렉 걸려도 이기긴 이기거든요 왜 이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기긴 이겨 근데 이긴 나도 얘기 안하지 왜냐 이겼으니까 안돼 지니까 하는 소리잖아 솔직히 어우수고 어차피 이는데어 이거 실력탄 아닌가요? 막 이럴 수 있는데요 예. 아 물론 내가 더 잘하면 이, 이기겠지 근데 아, <웃음> 너무 슬프다고 이거 에바야 네, 내가 더 잘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지금 렉 걸리는 건데도 지금 타자 공 피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건지 아십니까? 예? <웃음> 아나개 빡쳐 진짜 거의 일주일인가 이주일가량 지금 렉이 거의 지속되고 있는데 야..힘이 어,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멘탈 같은 거잘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요즘 뭐지?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약간 뭐지? 내가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글막올리고 했잖아 아아 아, 무서워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봤어. 원래 이제 내, 제 멘탈이 약간 좀, 그거잖아. 근데,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는데, 응, 음,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였어. 음. 생각해보니까 그때 밥을 안 먹었다. 음. <웃음> 아 단순한 이유죠. 밥을 안 먹어가지고, 감정이 폭발했던 것이었다. 여러분들 밥은 꼭 먹고, 인 격하십시오. 밥안 먹으면은, 갑자기 감정 기분이 이상해져가지고, 막, 정신이 이상해져 진짜로. 음? 밥이라도 좀 든든하게 먹어야지 어? 음, 괜찮을건데 밥안먹으면은 힘들어 어, 어쨌든 레권리는 게임 보지 말고 어. 아 이거라도 볼까 음.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. 음. 이 렉걸리는 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는지 보십시오. 내가 음. 어떻게 점수를 마구하는지 바라고. 일본 음. 같은 게임아. 어. 사이나도는 솔직히 막기 음. 힘들 것 같고. 지금 이미 실효해가지고. 그 개궁이는 잘 빠져가지고 거리가 안 잡으러 가기 좀 힘들죠. 네. 그래가지고 아드하기기도 하고. 구출를 오는데, 아, 이거를 낙평하기도 애매하고, 음, 음 가기도 애매하고, 음. 근데, 음, 가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은, 음. 어, 아렇게대출하는 시간 동안, 약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, 음. 아, 네, 이거 개공이가 잘 바꿔줬죠. 아. 하지만, 개공이가 가는 곳은, 휴준이죠 뭐, 아, 뭐야, 이거. 야, 뭐야, 이거. 구출대기 같은 예측해가지고, 잡아주면 되죠. 구출이다! <목소리> 그래가지고 일단 가끔 잡는데 흠 어... <웃음> 피조운이라 약간 지감의 50%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야무지죠 야무진 공간이죠 용병이는 상착관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니깐 아 이거 뭐냐 이거 <웃음> 다리없데 <다견도> 진짜 <웃음> 야 이거 뭐슨다라고 나보고 <웃음> 일단은 꿍꿍스는 안되니까 타격해주고 갑니다 잠사원이 해독기 잡을건데 지금 다이죠 그래가지고 잡으면은 끝나 그래서 바로 안킬건데 살금살금 다가다 어. 타자도 한대 맞으면 죽는 키거든요 <웃음> 주변에 아무도 없는줄 알고 타자 잡을라 했는데 갑자기 어느새그 나온 생존자들이 알아서 아래끼는거야안돼 어서 색 타자라도 잡으려 하는데 어우, 삼성 커버. 야무지죠. 이거는 용병이 잡도록 합시다. 어차피 지금 바로 문을 아무도 안 잡고 있기 때문에, 어, 용병이 잡는 게그나한 나을 것 같아서 용병이 잡으러 갑니다. 문대기가 없는 게 진짜 은근히 커거든요. 40초 동안 문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용병이 한 대, 한대 때려주고 갑니세 어... 명이 어긋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좋죠. 삼성 문 따고. 타자랑 같이 잡자. 어, 자도 잡아주고 어. 됩니다. 이거 잘하면은 문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. 어. 음, 힘들다. 지금 시간 너무 지나가지고 집 중도 없거든요. 중간대기 있으면은 아니 중간대기는 일단은 좀 없다고 생각해야지 뭐. 어. 어쩌겠어. 애 네, 애초에 개공이가 붙으러기도 애매하고 탐사문 따고 있고. 어. 자 공중에 던져주고 음. 문 문제죠. 어 탐사원 이인가봐어 이제 야야 무지다 탐사. 네, 탐사는 저거 아니었으면은 문못 여는 건데 일단 잘했죠. 일단은 안쪽에 탐사원 있는 거 같으니까. 전국 먹었기 뭐 때문에, 어, 파란 극 해서 잡으면 끝나죠. 아, 근데 저기 개구멍인가? 약간, 저기 중앙이 개구멍인가, 개구멍인지가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,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. 아, 어, 선시키고, 네, 어, 침착하게 타격. 그래서, 무슨 물을 해줍니다. 예. 네. 아, 존나 힘드네요, 그냥. 아야. 게 okay, 게임을 해야되까 맞추면은 게임 끝나죠 이제 까비 아 요거는 바로 평타하면 되는데 아하 렉 걸려가지고 안됨 기회가 올까